열차누! 열차누, 열차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원래 복장이 좀재밌지 사실은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학교도 와서 학교에서 촬영을 한번 하게 됐어. 동티뷰. 자동차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은 곧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자동차도 수명이 단축되고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불러오게 되고 또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나 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체크해보시고 점검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을 세게 틀면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 정답은 백스 에어컨을 가동하면 엔진과 함께 연결돼서 가동 전보다 연료가 더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어컨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어 에어컨의 세기는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송풍기 모터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소모되는 양의 차이인 거지 연료의 소모량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두 번째, 타이어는 광폭으로 끼워야 안전하다 정답은 물론 광폭 타이어는 사용하게 되면 제동력도 좋아지고 코너링도 좋고 주행하는 데 안정성에서도 조금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70km 이상으로 주행하게 될 때는 오히려 제동력과 타이어가 노면을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수막 현상이 생기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승차감도 저하되고 엔진의 출력도 떨어지게 되고 연료도 훨씬 많이 소모된다고 해세 번째, 새 차를 뽑으면 초기엔 얌전하게 주행하는 게 좋다 정답은 5. 동치뷰 새 차를 뽑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엔진과 서스펜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차를 오랫동안 잘 타려면 일정 기간 동안 대략 한 2,000km 정도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얌전하게 타는 거지 좋다고 해 매뉴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급가속, 급제동도 주의하라고 나와 있지 네 번째 새 차의 비닐, 스티커는 빨리 벗겨낼수록 좋다 정답은 현장에서 간혹 보면 새차를 뽑고 깨끗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고 그냥 놔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생기고 또 스티커의 경우엔 나중에 잘 벗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변색을 시키고 이색이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비닐 커버는 빨리 벗겨내서 새차 특유의 본드 같은 화학 성분의 냄새를 빼줄 필요가 있는 거지 다섯 번째, ABS는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장치다 정답은 엑스. 동티뷰 요즘 차량들은 거의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급브레이크를 그 밟았을 때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ABS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방향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 같아 브레이크는 안전장치 중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여섯 번째 신호대기 정차 시에는 중립의 노하우 도 연료가 많이 절약되지는 않는다. 정답은 Oh, don't you? 결론부터 말하면 신호 대기 시에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래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기어를 중립에 놔두면 연료가 덜 소모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덜 소모되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느낄 만큼의 수준은 아니란 거지 오히려 드라이브에 놓고 대기를 하는 것이 미션에 덜 무리를 주고 고장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야 일곱 번째 자동차 예열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는 게 좋다 정답은 X. 동티뷰. 예열을 하는 이유는 엔진 오일과 각종 오일류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작업인데 예전에 이제 기계식 엔진은 오일과 냉각수의 온도를 올리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긴 시간을 예열을 해줬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전자식 엔진하고 또윤활유의 성능이 좋아져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예열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 물론 예열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자동차에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 하게 돼도 연료 낭비가 되고 대기오염에도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 좋겠지 여덟 번째 우천시엔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는 게 좋다. 정답은 오, 동티뷰 비가 오거나 특히 이제 장마철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적게 넣어서 접지력을 좀 높여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수막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평소보다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서 노면과의 접착력을 줄여주어야 배수가 잘 되고 수막 현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 아홉 어, 어, 번째 자동차 배터리 시동만 잘 걸리면 교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정답은 X. 배터리는 오래되면 우리도 모르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부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내부 저항이 커지게 되고 전력 손실이 늘어나게 되고 또두 번째는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발전기가 더 많이 가동하게 돼서 전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가 오래되면 연비도 낮아지지만 발전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열 번째, 엔진 룸도 고압수로 자주 세차해 주어야 좋다 정답은 X 동티뷰 물론 엔진 룸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효율도 좋아지고 고장의 원인도 줄여줄 수 있는데 요즘 차량들은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차가 오래될수록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세차는 고압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물과 클리닝 전용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지 동티뷰 이렇게 대략 10가지 정도만 알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됐나?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외에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상식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안전과 금전적 손실, 또 자동차의 수명과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